김중만 재무과장은 노후화된 주변면 사무소를 재정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공간 제공 및 변화하는 행정요구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서 이바지에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울진군은 2020년 7월 군청과 거리가 있는 남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업무 접근 용이성을 위해 평해읍평해리 평일 855-2번지 1원의 연면적 567.81제곱미터로 지상 2층 규모의 남울진민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건축 관련 복합민원, 해양 수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부 지역의 주민행정 편익을 도모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.